이 콘텐츠는 온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달 30일에 태양의 한 흑점에서 모두 17차례의 태양플레어가 발생해 북미 일부 지역 단파 무선 신호에 일시적인 장애를 일으켰으며 4월에도 계속하여 강력한 태양폭발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양플레어는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폭발 현상으로 갑작스러운 에너지 방출에 의해 다량의 물질이 우주공간으로 고속 분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태양폭발로 인하여 1989년 3월 캐나다 퀘백주 전역에 커다란 자연재해가 들이닥쳤었으며 이 재난은 송전시설에 영향을 미쳤고 당 92초만에 대규모 정전사태를 발생시켰으며 무려 500만명이라는 사람들이 9시간 동안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은 마비되고 전기기반의 난방은 가동되지 않았으며 공장들도 정상 가동될 수 없었습니다. 이 재난은 태풍도, 지진도, 홍수도 아닌 태양의 활동으로부터 온, 즉 우주로부터 온 거대한 제자기의 교란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태양의 표면은 약 5500도 정도의 고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양의 활동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특정 표면에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의 온도가 평균 광구의 온도보다 현저히 낮은 약 2700도에서 4200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방출되는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상대적으로 검게 보이게 됩니다. 이곳을 우리는 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흑점이 많이 관찰될수록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놀랍게도 이 흑점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와 가장 적어지는 시기는 11년의 주기로 반복된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